엄마지유, 밤 쉽게 까는 법. 먼저, 이쁜 밤을 골라야 하겠죠? 밤은 벌레 먹은 게 많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알이 굵고 통통한지 살펴보시고요. 윤기가 나고 짙은 갈색이 나는 게 좋은 밤입니다. 껍데기가 쭈글쭈글하고 단단하지 않은 것은 상했을 확률이 높아요. 껍데기 색이 짙은 흑갈색이면 벌레 먹은 확률이 높은 거예요. 밤을 골랐으면 이제 껍질을 까기 위해서 살짝 데쳐야 합니다. 밤을 흐르는 물에 빡빡 씻어주세요.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물이 펄펄 끓으면 불을 끈 뒤에 밤을 넣고 5분에서 10분뒤에 꺼내서 바로 찬물에 헹구세요 저는 냉수에 담가, 조금 담가 뒀어요 그리고 칼로 까면 됩니다 저는 남편에게 밤을 까달라고 부탁했어요 밤이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져서 그런지 껍데기가 손으로 잘 벗겨집니다 먼저 꼭지부분을 칼로 자르고 손으로 껍질을 벗긴 후 칼로 나머지를 정리하는데요 살짝 익어서 생밤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밤은 벌레가 하나 생기면 전체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냉장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딴 밤은 찬물에 소금이나 설탕을 약간 넣고 30분 정도 밤을 담갔다가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밤을 비닐봉지에 넣고 냉장실에 보관하면 갈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럼 밤 손질 끝입니다. 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해요. 밤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위장 기능을 좋게 하고 신장의 건강도 지켜준답니다 하지만 밤은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이 체질에 맞는지 잘 따져보고 줘야 한답니다 기계를 기계로 가요 오! 시금치기야 <웃음> 벌레 <있어>? 어디에? 응 <웃음>